주의이 영상은 메이플 영화가 많이 나와 메이플을 안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삐이. 안녕하세요 흔한 매창 아니아니 아직 유년 4500이면 메린이지 맞아? 안녕하세요 순수한 메린이 흔한 군고생 인처입니다. 최근에 메이플 신 직업이 나왔죠? 강력한 사출기를 들고 나와 다른 직업을 무덤으로 보내버린 그 직업 이델 아니 아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대하신 하이레프의 전사, 아델의 검을 무드등으로 만들어 볼겁니다. 네, 그냥 작은 무드등 하나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우선 준비물 소개입니다. 2T짜리 아크릴판, 가위, 촛불, 네임펜 아이스크림막대, 순간접착제, 칼, 사포, 테이프,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눠주는 미니 LED캔들에서 LED부분을 뽑아서 준비해줍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의 도면을 만들어줍니다. 검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 주면서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음딱 적당하군요 이제 여기에 자를 부분을 표시해주고 받침대도 그리면 도면은 끝입니다 도면이 나왔으면 도면을 대고 아크릴의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촛불에 불을 붙이고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베란다에서 작업할 겁니다. 베란다에서 촛불로 약간 녹이고 자르고 반복하시다 보면 점점 느껴지실 겁니다. 춥다는 것을. 이렇게 촛불을 사용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아크릴을 곡선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하다가 녹지 않은 부분을 자르면 깨집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탄 자국이 남고 자르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신의 경지에 이은 손이 아닌 이상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시려면 1T짜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도면의 모양대로 칼로 그어주고 내부의 색은 귀찮으면 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칠할겁니다 그치만 오이 짱!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하는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크릴 칼로 긁어서 색을 채워줍니다 이제 받침이 될 부분을 만들겁니다 출력한 팔각형이 되고 아이스크림 막대를 잘라서 바닥이 될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스위치를 누를 부분을꼭 남겨놔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수로 까먹어서 늦게 가위로 잘랐습니다. 커터칼로 작은 판에 아크릴이 들어갈 구멍을 파줍니다. 이제 벽을 세워야 하는데 벽을 세울 때는 아이스크림 막대의 한쪽을 대각선으로 갈아서 조립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작은 판은 1cm, 큰 판은 2cm 두께인 아이스크림 막대를 사용합니다 큰판 위에 작은 판을 올리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여기저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사포질을 해야합니다 요즘처럼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사포질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화장실은 먼지 날리는 것이 샤워 한번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제 미니 LED를 넣어야 하는데 색깔이 불편하군요. 무지개색이라니, 원래 이런 건 단색으로 해야 간지가 나는데, 그래서 단색 LED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LED를 넣고 큰 판과 작은 판을 붙여줍니다. 최대한 삐뚤어지지 않게 신중하게 붙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삐뚤어진다면 제가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테인 또는 바니시같은마감제를 바르면 좀더 예쁘겠지만 저는 귀찮으니 그냥 순간접착제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었던 아크릴을 끼워주면 메이플의 신직업 아델을 위한 무드등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받침은 한 내각의 크기가 135도, 내각의 합이 1080인 가장 완벽한 도형, 팔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사각형은 딱딱하고 원형은 만들기 귀찮아서 팔각형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팔각형이 더 귀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야매요리! 오늘은 매콤 야끼소바를 할겁니다 사실 야끼소바라고 하기에는 대충 맛만 따라해보다가 만들어진 그냥 볶음면입니다 1인분 기준입니다. 간장 2숟가락, 굴소스, 케첩, 원리고당, 설탕, 고춧가루 한숟가락 양파 4분의1개 그리고 깨를 넣어주시면 고소한 양이 많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우선 양파를 얇게 썰어줍니다. 원래 2인분이면 반개를 준비해야 하지만 동생이 야채를 겁나게 싫어해서 1인분의 양만 넣었습니다. 얇게 썰으면 볶을 때도 편하고 면이랑 같이 먹을 때 이물감이 없어서 좋습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구는 동안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팬의 온도를 확인해주고 양파를 투하 잠깐 볶다 보면 물이 끓어오를 겁니다. 바로 면을 넣어주고 양파가 익어서 말랑말랑해지면 소스를 넣고 양파랑 잠깐 볶아주고 바로 면을 넣어줍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소스를 담았던 통에 물을 담아서 넣어줍니다. 그렇게 소스가 면에 잘 스며들도록 볶아주고 깨를 으깨서 뿌려주면 매콤 약해소바 따라하다 만들어진 볶음면 완성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채널입니다. 이 녀석 은근히 재밌는 녀석이다 하시면 구독해주시고 재미없다면 살포시 밟고 지나가주세요.